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제주 한림에 있는 수협 다목적업인협동지원센터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름이 길죠 자, 제가 왜 이곳에 왔냐면 여기 바로 활어회를 파는 어시장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바로 한수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왼쪽은 마트고요 오른쪽은 이 활어회를 파는 수산물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 점포들이 있고 또요 쇼케이스에 이렇게 만들어놓은 제품들도 판매를 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격들이 써져 있고요 이렇게 부시리인데 제주도에 갔더니 부시리가 요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거 이제 모듬회인데 양이 괜찮습니다 한 2만원 정도 되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이거였어요 바로 해물모듬회 요거 한 2만원 정도 하는데 여러가지 재미있게 좀 맛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재미있었는데요 자연산 모듬회였어요 여기 여러가지가 있는데 며느리돔이라고 되어있죠 저거는 이제 구갈돔이라는 거를 말을 해요 재미있죠 과메기도 있었고요 이렇게 홍어 같은 것도 있었고 또 이렇게 기본 찬들 이런 것도 이렇게 모아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필요한 걸다 구매해가지고 숙소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잘 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회 먹을 때 필요한 것들은 다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타코 와사비도 있고 이거 시메사바라고 하는 고등어 초절임이죠. 이런 것도 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초밥류는 이제 두 팩에 만 오천 원인데 자 요거는 그 이제 초밥에 있는 생선이나 이제 새우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수입산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참고하셔서 가지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라고 해서 제주도에서 다 나는 걸로 만든 건 아니라는 점그점 네. 그 보시고 이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선어나 뭐 이제 구이용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한치도 선도가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장어류도 꽤 많이 있었고요. 이렇게 좀 투쳐 특가로 해가지고 세일하는 품목들이 몇 가지 이제 보였었어요. 믿어도, 5만 네, 저건 이제 오만 둥이죠 미더덕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쭈꾸미 같은 거 이제 볶음이나 뭐 이런 거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데 아, 이거는 이제 베트남산이에요. 그리고 이 가격표에 보시면 원산지가 좀몇 가지 이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입산인지 아니면 이제 국내산인지 이제 이런 것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건조제품이라던가 아니면 냉동제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냉동제품도 상당히 굉장히 다양하게 고비가 되어있더라고요 갈치부터 해서 뭐 조기라던가 여러가지 튀김 할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성게알이 있는데 한 100g에 이제 11,500원 정도 이 정도 되는데 물론 담아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100g씩 담아 있는 건 아니고 좀 양이 많기는 한데 가격은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국내산 제품, 뭐 수입산 제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 꽃게. 그러면 절당 꽃게. 네, 이렇게 서더리류도 꽤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붕장어인데 새꽃이가 아니라 이제 순살로 된게 판매했었고, 자연산 광어나 참돔 이제 15,500원에 이제 이렇게 한 팩에 파는데, 어, 이것도 양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두툼하고 넓게 썰었어요. 그리고 이제 화로를좀볼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원산지 표시는 참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고 잘 보이는 곳에다 붙여 두셨고요. 자연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연산 광원하던가 아니면 참돔, 돌돔 이렇게 많이 보였고요. 네, 혹돔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혹돔은 맛이 좀 그래요. 신기하다고 어, 사먹는 것보다는 그냥 다른거 드시는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점포마다 이렇게 앞에 가격표가 좀 붙어있어요. 그래서 어, 뭐 선택할 때 가격이나 이런거 고려하는게 예, 좀 편한 것 같아요. 네, 방어는 저렇게 조금 큰건 아니에요. 작은건데 저거 마리로 판매했고요 그리고 이제 얼음돔도 꽤 많이 보였어요 얼음돔 이거 맛이 괜찮은 생선 중에 하나예요 한번 보시면은 한번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점포마다 이렇게 가격표들이 이제 붙어 있죠 지금 시간대가 한 8시 정도 돼서 좀 마감 시간이 가까워서 조금 어수선한 편이 있어요. 네, 가보징어 모여있는 게참 재미있죠. 네, 그리고 이제 활어 외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해물들도 이렇게 네, 살아있는 것들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또 해물도 마찬가지로 가격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지금 활어는 12시부터 9시까지, 선어는 9시부터 6시까지 영업시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간식은 8시 정도 되니까 선어류는 거의 다 철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가격표는 붙어있으니까 제가 한번 그래서 영상에 담아봤어요. 네, 가격대가 선어들이 괜찮아요. 그래서 서너 코너는 이렇게 냉장고가 한세개 정도 있었어요. 네, 언제 썰었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웃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모둠회 같은 것도 여기서 바로 뭐 광어든 참돔이든 원하는 걸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해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좋은게 이제 어 호객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이제 편하게 장보면서 구경하면서 이제 구매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라 아주 편안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제 가격은 점포마다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느낌이에요. 뭐 그렇게 크게 차이나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래 조금씩 뭐가 좀 이렇게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산지는 이렇게 다잘 보이는 데다가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입을 하면은 이렇게 캐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따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아이스팩이나 보냉백 같은 경우는 따로 구매를 해야지 됩니다. 여기서 구입하면 식사도 할수 있어요. 아니, 포장만 가는 부분데요아 그래? 아 여기서 아, 따로 초장집이 있는 건 아니네요. 아... 네, 따로 초장집은 없고요. 이렇게 안쪽에 한점퍼에 테이블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식사가 좀 가능한 점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포장 손님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한림 수협에 있는 이제 어시장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번 제주 여행 중에서 좀 괜찮은 곳 중에 하나였어요 다음 곳도 또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